여기예요? 여기 흉간데? 여기 귀신 사는 데예요 아는아무도 모에 쓰인 듯이 돌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갑자기 이상해져 여기 와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 왜내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? 알고 계시죠?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. 걱정하지 마. 모두 부디 이렇게 될 테니까.